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구 안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I love you 안녕하세요 엔녹티비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게 될까요? 당신이 말하는 그것을 가지게 됩니다. 자만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마,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 그리고 당사자인 자녀가 말하는 대로 반드시 그리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케네스에게 목사님의 이야기로 가족을 섬기는 법 중에서 어린 자녀를 어떻게 하면 문제가 많은 아이에서 위대한 믿음이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큰 도시에서 실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에서 설교를 한 후에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혜김 목사님, 목사님께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먼저 무슨 일인지 알고 싶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제 아들은 1 5 살인데 저는 남편과 사별했고 아들에게 도대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이는 불량배들과 어울리는데 마약을 할까 봐 걱정이에요. 아들은 새벽 3시나 4시까지 나가 있습니다. 저는 밤마다 뜬 눈으로 아이가 감옥에 잡혀있다는 전화가 올까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 여성이 더 나쁜 말을 하기 전에 제지했습니다. 저는 약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저희 말에 놀랐습니다. 안 해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부인. 약속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드님을 위해 절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선 제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인께서 잘못된 믿음과 말을 통해 저희 기도를 통해 저희 기도를 무효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부인께서 아드님에게 너는 아무것도 안될 거고 소년원과 감방에서 인생이 끝장날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더라도 아드님은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우리 애한테 그렇게 말하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그엉망인산 가운데서 머물도록 하려면 부인께서 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말의 산물입니다. 자녀들도 말의 산물입니다. 말이 아이로 하여금 교회에 가고 싶게 하거나 아니면 교회 밖에 있게 할 것입니다. 그 여성이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우선 부인께서는 너무 오랫동안 부정적인 말을 하셨는데 이제 아드님도 나이가 들만큼 들었으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드님은 당신이 뭔가 말하거나 말하려고 할때 분노할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이에게 설교하지 마시고 잔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십시오. 심지어 아들의 행방을 모를 때에도 집에서 나는 내 아들을 믿음으로 감싼다 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아드님을 의심으로 감쌌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아드님을 감싸주십시오. 처음에는 심령에서 믿어지지 않더라도 입 밖으로 말하십시오. 일단 그것이 심령이 새겨지면 당신은 믿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아들이 소년원에 가지 않을 것을 믿는다. 나는 내 아들이 교도소에 가지 않을 것을 믿는다. 나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는다. 나는 누가 어떻게 될 것을 믿는다. 라고 믿는 말을 말하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노력해서는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역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개월 후인 이듬해 10월에 그큰 도시에서 또 집회가 열렸고 나는 또그 집회에서 다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후 집회 후한 여성이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혜김 목사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그가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 1년 전에 여기 오셨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제가 아들 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렸을 때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 여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때는 역사할 것 같지 않았어요. 제 아들은 더 심해져 갔어요. 그래도 계속 입을 닫고 있기란 평생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매일 밤낮으로 나는 믿음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내 아들 감싼다. 나는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는다. 나는 아들의 삶이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전개될 것을 믿는다. 나는 내 아들이 소년원에 가지 않을 것을 믿는다. 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이 어울리는 패거리를 보면서 제 머리는 아들이 소년원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심령으로부터 말했습니다. 그는 게, 그녀는 는그 계속 말했습니다. 거의 1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주일 아침 아들은 거의 밤새도록 밖에 나가 있다가 왔는데도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기는 낮잠을 자곤 했지만 그날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엄마랑 같이 주일학교 가야겠어. 저는 태어난 척 말했죠. 야, 넌 너무 못 잤어. 좀더 쉬어야지. 예전에는 교회 가라고 심하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가고 싶어. 뭐, 너한테 달린 거긴 한데 너몇 시간밖에 못 잤잖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가고 싶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들은 주일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부인이 내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일 아침에는 아이가 새벽 4시까지 밖에 있었는데도 아침을 먹으려고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랑 주일학교 가야겠어. 예, 너어젯밤에 늦게까지 밖에 있었잖아. 너는 쉬어야 돼. 아들이 말했습니다. 맞아. 그래도 갈수 있어. 갈 거야. 그 아들은 주일학교에 갔고 그날 저녁에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같이 또 교회 가요. 저녁 예배가 끝날 무렵 영접 초청이 있었고 그 젊은이는 강단으로 나가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부인은 내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아들은 성령 충만해요. 전에는 바깥으로만 맴돌고 있는,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 내내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타,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가 되었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아들을 얻었어요. 그녀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 아들도 완전히 새로운 엄마를 얻었답니다. 이 부인이 올바른 것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말은 그를 위해 역사했습니다. 애녹 여러분 어떠셨나요? 공감이 되셨나요? 우리 자녀에게 현재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입술의 선포를 계속할 때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변할 때까지 끝까지 하셔야 끝이 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